것도 네. 어. 네 안녕하세요. 오늘은 포천 버스 개발 주식회사 정덕균 어, 이사님을 모시고 버스 제배와 관련돼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 안녕하세요. 예 네, 우선 그 포천 버스 개발 주식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방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어, 저희는 이제 포천에서 저희 아버님 때서부터 이제 종균 배양소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버섯 전문 이제 재배까지 한, 한 50년 걸쳐서 이제 버섯 산업에서 이제 계속 어,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음, 저희가 이제 느타리랑 새송이랑 이제 팽이랑 이제 노루 그 정도 이제 어, 생산 하고 있고 어, 한 하루 규모로는 한 15,000병 15,000병이면 네, 네. 15 일반 분들은 이제 감이 네. 잘안 오실 텐데 두타리 어, 같은 경우 15,000병을 생산을 하면은 뉴타리가 한 3톤? 네, 3톤 가까이 나오는 네. 규모고요 세송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을 청정하면 한 2톤. 응. 뭐, 뭐, 뭐, 그렇게 이제 버섯마다 조금씩 이제 틀린데, 응.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, 상관그큰 규모의. 그렇죠. 이제 버섯 농장 네. 치고는 이제 뭐, 물론 뭐, 저희보다 네. 훨씬 더큰 농장들도, 전문 네.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. 응. 3만 10만 뭐 병이렇게해정병들이도는데 네. 저희는 모이제고정이도규 모이도록 해주세요. 1 모이도록 해주세요. 1 0이도재해하기 쉽게 재배할 수이는 대표적인 요1 0 해주세요. 1 0 해주세요. 1도록 해주세요. 1 0는병모해주세 해주세요. 이요 10만 병이 네. 보통 이제 여기서 이제 배양이 다 되고 나서 네. 발생 작업 이제 생육이라고 하는데 버섯 기르는 네. 그 과정을 이제 생육 과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기간이 다른 버섯들에 비해서는 좀 빨라요. 그래서 아 8일에서 10일 사이 정도면은 보통 이제 수확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 각자 이제 그 단계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발이 단계가 있고 고게한 한 4일 5일 정도 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, 뭐 이제 생육 단계인데 그, 바, 그, 이탈리 같은 경우에 바리 단계 에 들어가서 한 보통 한 20도에서 23도 그 정도 온도랑 습도는 한 80, 90% 이상 네,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면서 발리를 어,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, 뒤집어 줘가지고, 생육 들어가면은, 누타리도 이제 온도를 서서히, 수확 전까지 서서히 떨궈가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빛이랑,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신선한 공황기랑, 네, 조절을 해주면서, 결국에는 이제 수확할 때는 한 14도, 15도, 음. 음. 예. 그렇게 이제, 되면은 이제, 뭐 어느 정도 성품성 있게 자라면은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포장을.